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이렇게 글로벌 솔루션 랩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솔루션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돌봄이라고 하는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의 언어를 확장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돌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 이해를 확장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사실 영국 사례를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한국의 상황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발표 이후에 한국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복지 국가 시스템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또 공통점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각 국가들의 돌봄 노동을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사람들이 돌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지 등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봄의 언어와 실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돌봄 노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항상 평가가 저화가되요 그리고 성평등을 성불평등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재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한 평가절하를 극복하고 돌봄 제공에 있어서 성별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수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케어 컬렉티브를 만들고 돌봄 선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전면적인 돌봄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과 커뮤니티 그리고 환경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돌봄에 평, 대한 평가절하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 것입니다. 일단 여성들은 대부분 임금 노동의 종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저임금 노동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요 그와 함께 유가가 점점 더 시장화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또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노인돌봄이라는 것이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로 인해서 노인 150만 명 가령이 필요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고립되고 또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더 좋은 돌봄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만성적 질병 그리고 장애 관련 돌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장애인들이 충분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로 인해서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돌봄 노동이라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도 평가절하가 되어 있고 또 저임금 노동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이 돌봄 제공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 많은 아, 칭송을 했습니다만 사실 노동조건이나 임금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적어도 영국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돌봄 노동자가 10만 명가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 이러한 그 부족분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 노동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 또 중요한 것은 앞서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 너무나 자리가 잡아 있습니다. 상업적인 시장 그리고 기업이 지배하는 그런 시장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신자의 주임 평가를 하고 우리의 복지 국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퇴시키는 그런 상황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시장 가치,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 평가하라는 그런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얼마나 돈을 벌어오느냐 아예 따라서 이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돌봄에 드릴 시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 선언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우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돌봄의 언어가 너무나 빈곤한데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라생각 합니다. 어, 조엔 트런토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그리고 영국의 또 많은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한 40여 년간 주장해왔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돌보는 그런 돌봄이 존 존재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라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두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삶 전체에 걸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이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복지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돌보겠다고 라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7, 2008년에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가속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욱더 전세계적인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봄, 전반적인 돌봄, 예를 들어서 난민에 대한 돌봄, 그리고 사람들이 어, 왜 어,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서 피난처를 찾아면는그 이유에 대한 어, 이해라는 것이 어, 점점 더 이제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 부, 부자 나라에서만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빈곤한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이 너무나 안 돼가지고 그것이 결국 부자 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호인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봄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모든 사람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고요. 우리의 지구, 유일한 집인 그 지구 역시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돌봄 선언에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육아를 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너무나 평가절하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돌봄이라는 것은 여전히 여성의 일, 여성의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부노동이었죠 그리고 보여지지조차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비생산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주변화되어 온 것이 바로 돌봄 노동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그런데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이 이 돌봄 이런 것은 사회적 재생산의 초석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생존하고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필수적이고 경제와 별도가 아니라 경제 내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것은 성별화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에서 여성과 남성들은 모두 장시간 임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봄에 커다란 부족이 발생하는 것이죠. 부자 나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전 세계적인 돌봄 공급망을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빈곤하고 비백인 아, 인, 아, 노동자들이 그 돌봄 노동을 대신하고 있죠. 여기에서 바로 인종주의가 전통적인 성차별주의와 결합이 되고 글로벌 불평등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돌봄 노동이 더욱 더 평가절하되는 것입니다. 또한 돌봄 노동이 평가절하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광범위한 경멸, 그리고 평가절하가 의존성에 대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징적 남성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반대, 받아들여졌죠. 의존성은 또 여성적인 것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젠더에 관한 아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지난 40여 년간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말이죠. 신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회복력, 자율성, 생산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개인밖에,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확산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호의존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취약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상적인 시민으로 불리려면 언제든지 강하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관리를 잘하고 스스로를 돌보고 일자리, 시장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라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영국 같은 경우에 TV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떤 복지 제도의 수급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수치심을 어,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노인 장애인들 가장 어,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노, 돌봄 노동 어, 자체도 우리와 최대한 필요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주변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실 이 돌봄이라는 것은 시간과 자, 자원이 필요하고 상상력도 필요하고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시장에 의해서만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그 관념 자체가 참으로 복잡하는 것이죠. 역설과 양면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로 인해서 갈등적인 어, 감정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돌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돌봄 자체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어 친화화된 어 어떤 모성애 혹은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것을 볼까요? 어이 관계라는 것이 계속해서 어 자연화되어 왔는데요. 사실 어이 어머니가 느끼게 되는 양면적인 감정 그리고 불안감 같은 것들은 실제 존재하지만 여성들이 엄마들이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어, 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들이 돌봄 제공자로서의 어떤 이상적인 모델이 되어야 하는, 하는 것이죠. 사랑이 넘치는 엄마가 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엄마들은 사회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돌봄 기관으로 이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들과 아동 모두에게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돌봄 그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접적 신체적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취약성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어,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하거나 또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참으로 보람찬 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돌본다와 아, 같은 아,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 돌봄은 대단히 어, 지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돌보는 과정에서 어, 우리 모두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이가 들고 누군가의 어,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이 전통적으로 여성 혹은 하인에게 어, 배정이 된 그런 노동인 어,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어, 열등한 것처럼 어, 그렇게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돌봄 노동을 다른 사람에게 시킴으로써 또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늙고 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돌봄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을 고용하는 부자들이야말로 그들에게 엄청나게 의존해서 자신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복잡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돌봄과 관련된 복잡한 감정들이 나타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정말 결정적인 노동의 지원을 해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 집군을 새롭게 창조해내야만 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커뮤니티에 대한 돌봄, 환경에 대한 돌봄 역시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와 환경 역시 우리가 돌봄 노동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들 아니겠습니까? 아, 나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도서관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아, 해야지만 또 성평등을 어, 증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어, 돌봄. 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돌봄을 위한 역량들을 개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봄에 대한 탈 성별화를 이루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돌봄에 필요한 인내, 상대방의 필요해들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따뜻함과 같은. 이런 그런 부분들, 전통적으로 여성성으로 연결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역량을 개발해만 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동조합에서 특히 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어, 이슈이기도 한데요. 어, 우리가 집 바깥에서 어, 단시간 어, 그리고 조금 더 어, 적절한 임금을 받는 그런 돌봄 일자리를 또 어, 가짐으로써 우리가 집 안과 바깥에서 서로 지속적으로 돌봄을 통해 연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집 안에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 차원에서도 어, 환경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죠. 특히 우리가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러기 위한 적절하고 어, 적절한 자원을 우리가 확보해야만 할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어~ 동원을 해서 어~ 이렇게 돌봄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의 소외와 어~ 외로움을 극복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독립성이라는 것과 상호의존성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독립성을 더욱더 갖고 싶어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또 돌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권 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독립성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라는 것이 더욱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라 점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돌봄의 형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우리는 대중교통을 활용을 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거 왜 제대로 되지 않느냐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돌봄의 정치. 라는 것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의 또 양면성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봄을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모두 취약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고 점점 더 약해지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한 취약성을 자신은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투사를 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살만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돌봄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더욱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지구적 돌봄에 대한 문제 역시 너무나 시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또 대단히 심각한 정신 질환,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고독감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WHO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평생 동안 적어도 특정 시기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교육함으로써 더 돌보고 더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잘 돌봐야만 하고 우리의 유일한 집인 이 지구가 기후 위기로 무너지기 전에 돌봐야만 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이제 돌봄 선언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돌봄 선언이라는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고 또 수십 개 언어로도 또 도, 어, 번역이 되었는데요. 저희 케어 컬렉티브뿐만이 아니라 어, 전 세계에서 여성 인권이나 어, 또 흑인 어, 인권 운동을 하는 어, 이런 많은 활동가들이 이 돌봄의 가치를 중시하고 어, 돌봄이 없는 이 사회, 폭력이 만연한 이 사회, 흑인과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이 만연한 이 사회를 끝내는데 대단히 이 돌봄의 정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봄의 실천이 모든 차원에서 더욱 더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 좀 어, 짧게 어, 좀더더 붙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케어 컬렉티브가 돌봄 선언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좀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어, 분명히 우리는 집단적인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어, 케어 컬렉티브는 그런 비전을 공유를 하고 있는 또 학자들. 어, 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학을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경제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특히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였습니다. 시장이 과거에는 시장화되지 않았던 모든 직업들을 집어삼키고 있죠. 공공재와 공간, 인프라가 민영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계속해서 후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있지요. 그러면서 집단적인 서비스나 그 재화들, 헬스케어나 교육, 주거, 노인돌봄 등 역시 시장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화에 대해서 저는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봄 선언을 보게 되면 일단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문제, 소위 케어워싱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돌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돌봄이 더 많은 시장 주체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상황 그것이 돌봄이라는 용어를 활용해서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오히려 돌봄의 여건들은 더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문을 닫아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안전기준을 제대로 충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은 인스타그램에 우리 회사는 안전을 중시한다고 라 홍보를 했죠. 그것이 마치 자기 이제 직원들을 잘 돌보는 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케어워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은 사회 책임을 집니다. 돌봄을 보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신경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저희가 돌봄 선언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에는 시장 생산자 소비자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적인 돌봄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어, 가정, 가정에 가정 대한 돌봄,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돌봄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페미니즘이 오랫동안 중교장을 중, 중 어, 해왔던 어, 부분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생산적 경제 외에 다른 경제 영역이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경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그 정의가 다시 확장이 될 필요가 있고 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편적 돌봄의 모델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페미니즘 그리고 대안적인 경제 이론의 전통 속에서 자본주의적 돌봄 경제의 모델이라는 것, 혹은 시장주의적인 돌봄의 모델이라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봄에는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를 단순히, 시장의 척도에 따른 양적인 측면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의 문제들을 알고 있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를 역시 구매력에 따라서 제공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소득불평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지요. 또한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돌봄이 시장화되게 되면 바로 돌봄이 도구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육아도우미 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돈을 주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어, 그런 대상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몇 가지 전략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돌봄 인프라를 탈시장화, 탈상품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웃소싱이 아니라 인소싱을 통해서 돌봄을 제공을 하자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통의 공간을 활용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돌봄이 계속 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원 역시 확보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전략의 1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시장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히 없앨 수가 있느냐, 없애야만 하느냐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될 텐데요. 사실 이 시장의 자본축적의 논리에 따라서 작동을 한다면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모든 경제적 활동, 이라는 것이 항상 자본주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언제든지 전통적이고 또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돌봄 제공이 존재를 해왔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미니즘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비자본주의적인 관계, 예 그리고 공공과 시민의 파트너십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 관점에서 돌봄 제공자 그리고 돌봄 수용자들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돌봄이라는 것이 어떤 주류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한 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넛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에 대한 새로운 겨제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 민영화 그리고 시장화를 시키다 보니 전 세계적인 백신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일국적인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규칙과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요. 경제적 외부성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환경에 모든 것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한 전 지구적인 해법의 필요성도, 어, 함께, 어, 돌봄선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의 그 돌봄선언에서 제시하는 돌봄경제의 비전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